안녕하세요 사랑받는자 동예렘입니다 음, 코로나19 어, 2차 대유행이 예,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하느냐 마느냐 이는 상황인데요 아,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음, 코로나 재확산의 일부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거론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현실에 너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급히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이기도한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이냐 사랑이냐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가지고 짧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종교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라는 이름 뒤에서 종교적 자유와 정치 이념으로서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선 가치인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나의 종교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 이웃사랑보다 우선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또 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예배드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유를 사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소견이지만 정부의 예배 자제 요청은 음, 이웃을 사랑해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재확산의 교회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 증명된 것만큼 오히려 교회들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이행을 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 더 기쁘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각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북한처럼 예배드릴 자유가 없고 때문에 그 예배드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 줄 압니다 어, 저는 음, 개인적으로 어, 2001년 중국에서 어, 한국인 성교사님과 미국 국적 성교사님 아래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성경 공부와 어, 한국 사람 만났고 어, 미국 사람 만났다는 라 이유로 어, 갓 성인이 된 18살 정도의 어, 정도부터 1년간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 그래서 어,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주장하고 염려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어,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신 최우선 가치는 새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나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인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를 예배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 성경 말씀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 권세자들을 향해서 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저들에게 순종하라고 어, 말씀하고 있죠. 음. 우리 교회는 분명 어, 세상에서 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어, 가지고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음, 목소리는 음, 다윗 왕과 또 아합 왕처럼 어,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 약자들의 것을 빼앗을 때 예를 들면 다윗은 바세바를 빼앗았죠 남의 아내를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그럴 경우 또는 왕이 정직하지 아니하거나 심지어 악하면서 신당을 짓거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칠 때 만 어, 우리가 권세자들 향해서 기도하지만 어, 기도하면서도 어, 담대하게 에, 쓴소리를 비판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우리 한국 교회가 믿는 에, 문자 그대로의 성경에서 어,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어, 지금의 광화문 집회와 같은 주장들과 목소리들은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리고 분별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수 사랑하기를 애쓰면서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상황에 처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함께 잠시나마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